안녕하세요. 영어를 만나다 망고입니다. 10월 9일은 한국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되는 한글 날입니다. 많은 민족과 국가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요, 그중 완전히 새로운 글자를 만든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명확하게 기록된 사례는 한글뿐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창제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바로 우리나라의 한글인 것입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을 만 만들고 배포해 주신 우리의 대왕 최종대왕을 연기한 배우들과 작품을 모아봤습니다. 2008년 신기전 조선에서 실체했던 로켓학포 신기전을 서양보다 3몇 년 앞서 개발한 세종 천문학 발명품이나 국민적음이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발명품 신기전을 소재로 다뤘습니다 배우 안성기가 세종으로 등장했고 의외로 분량은 적었지만 원체 대표자, 지도자 역할을 워낙 많이 맡았기 때문에 신뢰감 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배우 안성기가 인간적인 세종의 멤버를 잘 표현했었는데요 배우 정재영한다감이 함께했던 영화 신기전입니다 2011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을 연기했던 배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뿌리 깊은 나무의 한석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랄하고? 자빠지... 배우 한석규가 그린 세종은 욕지거리를 서슴없이 섞어쓰지만 말빨과 위험은 잃지 않는 동시에 친근한 매력까지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이도를 맡은 송중기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었는데요. 특히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창제 과정에서 이도와 그에 대항하는 조직가의 갈등과 세종이 백성의 낳은 삶을 위해 고뇌하는 과정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나란 말쌈이 흉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하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할배이셔도 마참 내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이를 위하여 백성들을 어삐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맹관하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일 켜 날로 쓰매, 할 그리고 2012년 영화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는 세종대왕이 세자체봉을 받고 즉위식에 오르기까지 석다사이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충년대군은 세자가 되라는 말에 가출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과 부대끼며 왕의 자질을 익혀가는 동안 우연히 궁에 들어온 노비 덕칠이 충년 흉내를 내며 주지은은 1인 2역을 맡았는데요 왕자와 거지 모티브의 판타지 사극 영화입니다 그리고 2019년 나란말싸미나란말싸미는훈민저금 창제 시기였던 세종의 마지막 8년에 담는 영화인데요 한글창제와 관련된 여러 설중불경을 기록한 문자인 범어가훈민저금과 관련됐다는 설을 주요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왜곡 등으로 대중적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백성을 위해 노력했던 세종의 모습을 배우 송강우를 통해 볼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좋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나라말사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한석규가 세종대왕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세종과 자격루 등을 만들었던 조선의 과학자이자 기술자였던 장영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세종과 장영실이 함께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한순간 역사 속에 사라진 장영실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한석규와 최민식의 브로맨스를 볼수 있는 영화 영화청문 하늘의 묻는 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한글날은 574돌입니다. 우리말이 창제된 것을 기념하고 우수성과 가학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경물로 지정되어 오늘의 빨간날이 되었는데요. 본인 한 사람의 눈은 멀었지만 만 백성의 눈을 틀게 해준 위대한분 줄임말이나 비서글을 쓰고 있다면 세종대왕님이 통곡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최종대왕님이 현대에 오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본다면 편하게 잘 쓰고 있으니 그걸로 되었다 라고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말을 뜻깊게 사용하기 바라면서 그럼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리뷰와 영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